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김현승입니다. 오늘은 김현승 감독을 모시고 제나이저의 신제품 모멘텀 3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와! <웃음> 정말 상투적인 리액션. 영어는 네. 없죠 이 모멘텀 시리즈 중에서 네. 클래그십 모델 저번에 그 이어폰도 모멘텀 아니었나 모멘텀 2로 와이어리스 음, 이어폰 후드리스 음, 음, 이어폰에 음. 이어서 모멘텀 2도 있었어요 어? 네, 네. 그래서 모멘텀 3로 나왔습니다 정식 출시 아직 안 됐어요 아 진짜요? 알고 계시죠? <웃음> <웃음> 야좀 넘어가자 <웃음> 너무 영어는 없었다 <좋았다. 웃음> 아니 우리 다 지금 들어보고 지금 이제 리뷰할 아, 그렇죠. 건데 이상하잖아요 <웃음> 네. 쪽을 줘요 사람요 <웃음> <웃음> 확실히, 이 모멘텀 시리즈 아까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기존에 있던 제나이저랑은 조금 다른 컬러를 가지고 있죠 네. 네. 일단 저희가 뭐 박스부터 디자인부터 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차피 뭐 디자인이나 기능적인 부분들은 다른 리뷰어분들이 저희보다 훨씬 잘하세요 네. 저희 뭐 리뷰를 <웃음> 뭐썩 그렇게 뭐 <웃음> 세상 물정잘 모르고 <웃음> <웃음> 분명히 이게 혜택 이런거잘못 네. 누려봐가지고 박스! 심플한 게 멋있다 아, 이 로고 진짜 좀 네. 멋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부터 제나이저를 좋아해서 그런지 음. 로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박스를 열면 안 열려 <웃음> 도와줘요 도와줘 도와줘요, 도와줘요. <웃음> 진짜. <웃음> 짜잔 <웃음> 진짜 역시 <혹시> 아. 젊으니까 <웃음> 우린 제 나이자다 독일이니까 예제 네. 나이자라는 음. 박스입니다 진짜 이 캐링 케이스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근데 저는 사실 케이스 하드 케이스보다 좀 이런 음. 케이스를 음. 좋아하긴 해요 네. 소프트를 좋아하기는 음. 해요 근데 음. 보시면 이 케이스 안에 진짜 꼴랑 매뉴얼 <웃음> 매뉴 너무, 너무 까는 거 아니야? <웃음> 괜찮아, 제나 이전이니까 <웃음> <웃음> 매뉴얼 몇 장과 헤드폰 이렇게 들어있었고요 헤드폰은 또 이렇게 접어서 음. 아주 보관이 용이하긴 합니다. 쏙 들어가게. 네. 라인 아웃으로 연결할 수 있는 요 케이블과 USB-C 타입 케이블. USB-C 타입 케이블은 충전용으로도 쓰이고, 안드로이드 기기들 요새 네. USB-C 타입 지원하잖아요. 음. 네, USB-C 네. 타입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폰은 그거 없지. 폰 없죠. 바꿔야 되나? <웃음> l 지로 와요 l 지로 일할 때 불편해서 아 음, 그럴 수도 있겠다 다른 음음. 작업 환경에 다 매기다 보니까 아,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충전하실 때 USB-C를 못 꼽으실까봐 USB-A 예, 아 타입 끝입니다 더 이상 아, 소개할 게 없어요 <웃음> <웃음> 이거 아닌가요? 어? 없네? 먹지 마세요 아, <웃음> 네. 피부에 안보하세요 진짜 불량을 차지할 수 없는 언박싱이 이렇게 끝났고요 네. <웃음>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건 좀 호불호가 있습니다 네디자인 어떠십니까? 어... 같아요. 그렇죠. 네, 할머니. <웃음> 좋게 말하면 좀 클래식하다라고 음, 할 수도 있고 음, 음. 또 어떻게 보면 독일이다. 네, 제나이다 근데 이게 이게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네. 디자인이긴 해요. 저는 음. 또 마음에 드는 부분들은 지금 이거 다 천연 가죽이거든요. 아 진짜? 네, 천연 가죽에 메탈 소재 있잖아요. 네.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 이 있어서 음. 저는 좀 좋아하기는 해요. 음. 약간 클래식한 거 좋아하기도 하고. <웃음> <웃음> <웃음> 아까 여기 주, 조심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살점이 이만큼 떨어져요 <웃음> 저 <웃음> 방금 <웃음> <좀 전에> 다쳤어요 <웃음> 이 부분이 사실 메탈 소재라서 이좀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좀. 여태 병원에 가고 이럴 정도는 <웃음> 아니야. 자, 이제 뭐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훑어보자면 지금 노이즈 캔슬레이션 버튼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페어런트 히어링. 이 모멘텀 시리즈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조작할 수 있고요. 볼륨 업, 다운.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통화 버튼 이걸로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 보이스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구글 어시스턴트. 아, 그게 돼요? 네. 아이폰에서는 시리. 어, 네. 아 그게 연결이 되는 거야? 네, 음... 이거 누르고 시리아 하면 대답하더라고요. 오... 네. 블루투스 페어링도 이 버튼으로 할수 있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버튼이 나와 있는 게 터치 방식보다 좀 좋은 것 같아요. 음... 터치 방식들은 이렇게 헷갈리거나 네. 뭐 오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들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음... 노이즈 캔슬레이션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3단계요.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레이션을 완전히 정막하게 만들어 버리는 기능이 하나 있고 음. 그다음에 조금 덜한 단계. 음. 그다음에 조금 더 덜한 단계. 되게 소프트하게 음. 노이즈 캔슬레이션 해 주는 단계. 음. 왜냐면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네 아까 들어봤는데 <웃음> 아, 깜짝 놀랐어요. <웃음> 에어컨 키고 <켜고 웃음> <웃음> 하고 있었는데 얘를 네. 딱 쓰면 갑자기 <웃음> <웃음> 조용해지죠. <웃음> 진공. <웃음>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시장을 거의 이제 독점하다시피 했던 회사 음. S사, 삼성? <웃음> 아, s k 인가 성경 <웃음> 성경에서 우리 아재들 <웃음> <웃음> 아나 얼굴 빨간다 <웃음> 소니. 아, 소니. 예, 소니에서 이제 음.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지금 제나이저에서 어. 나온 이뭐 헤드폰도 조금 늦게 시장에 뛰어들긴 했으니까. 예. 좋은 거는 노이즈 캔슬링을 세 단계로 좀 구분해서 해준다는 음. 거. 음. 왜냐면은 이제 밖에서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쵸. 예. 아까 들어봤더니 그 정도면 예. 길거리에서 쓰고 다니기 조금. 조금 위험할 예. 수도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세 단계로 좀 조절을 할 수가 음. 있고 트랜스페어런트 히어링 기능 같은 경우는 코드리스 이어폰에서도 했었지만 음. 음악을 음. 듣고 있다가 트랜스페어런트 히어링을 딱 키는 순간 음. 바로 밖에 음. 소리들이 음. 들리니까 음. 음. 괜찮죠 여러모로 기능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뛰어난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접었을 때 접기만 하면 바로 전원이 꺼지는 것도 그렇고 아 꺼져요 바로 오 전원이 바로 꺼집니다. 파워 오프하면서 음. 음. 열면 바로 켜지고요. 오뭐 음. 어? 네. 어, 소리 들리나요? 파워 온 어. 바로 키면 음악이 플레이가 되고, 그 다음에 빼면 음악이 바로 끊기고. 오. 네, 모멘텀 트루와이어리스에서도 네, 그런 예. 기능이 있었잖아요. 네. 맞니 그러니까 제나이저가 지금 제품들을 조금 조금 늦게 내놓기는 하지만, 음, 음. 이런 기능적인 측면은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음. 있는 것 같아요. 네. 디자인만 어떻게. <웃음> 근데 이거는, 이거는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좋아할 것 같아요. 정말. 메탈의 가죽이라. 사실 디자인보다는 제나이저 하면 가격이 압박이죠. <웃음> 있죠. 싸질 않으니까요. 네. 재나이제 모든 제품이 싼게 없어서 <웃음> <웃음> 그쵸. 아. 모든 제품이 그러네요. 아이, 젊은이의 자존심이란 네. 음. 네. 이제 사운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건데 좀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음.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첫번째는 블루투스 상태 음. 그다음 두 번째는 라인아웃 상태 음. 그다음 세 번째는 USB-C를 꽂았을 때 음. 이렇게 를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USB-C로 재생을 한 상태에서 다른 헤드폰과도 비교를 해봤어요 기존의 제나이저 제품들 중에 가장 이제 뭐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인 음. HD600, 음. 네, 스튜디오에 항상 구비되어 있는 네. HD600과 네.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어쿠스틱 리서치의 ARH1 음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네. 이걸 스마트 디바이스 기기에서 한번 비교해보고 음. 별도의 헤드폰 앰프에서도 음. 한번 비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첫번째 그냥 블루투스 상태랑 네. 그 다음 라인아웃 상태랑 그 다음 USB-C 타입 상태 이때 네. 음질 차이는 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일단은 USB-C 타입이 가장 아, 좋았어요 밸런스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느낌 음. 그니까 러 미들 때도 느낌도 좋았고 음. 블루투스로 넘어가면 하이파이한 느낌? 아, 약간 그렇죠. 미들이 살짝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네. 로우랑 하이가 좀더 도드라지는 느낌?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음악을 즐기기에는 블루투스 쪽이 더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라인아웃이랑 연결했을 때는 어땠나요? 라인아웃은 저음이 음. 많아지는 느낌이라고 그러잖요 아, 그렇죠. 약간 뭔가 저음 때 음. 우거리고 네. 이렇게 나오는. 모멘텀 네. 네. 라인업들이 네. 저음이 많다라는 걸로 음. 이렇게 호불호들이 좀 있어요. 음. 그 트루 와이언리스 네. 이어폰, 코드리스 네. 이어폰 할 때도 저음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저음이 없는 편은 아니었죠. 그리고 형님이 싫어하는 저음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아. 예, yeah, 맞아요. <웃음> 그 저음. <웃음> <웃음> 여기서는 어떤가요? 라인으로 꼽아, 꽂았을 때는 사실 제가 싫어하는 그점들이좀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음. 블루투스나 USB로 꼽았을 때는 그렇게까지 나오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점을 좋아하게 되신 건 아닙니까? <웃음> 아니요. 그거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웃음> 저도 들었을 때그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네, 음. 안 그래도 같은이나 모멘텀 라인업들이 저음이 좀 많은 상태에서 음. 라인아웃으로 꽂으니까 더 어. 많아지는. 저의 추천은 U.S.B. C 타입 네네. 예로 듣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음질적인. 부분에서. 음질적인 측면에서는. 음. 저도 블루투스로 연결하다가 갑자기 USB-C로 꽂으니까 네. 살짝 이제 미들 대역들이 조금 살아나면서 네. 소리들이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선명하고 음음음. 펀치감 있는 소리들로 음음음. 살짝 음음음음. 살아나는 음음음음.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막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었고, 네. LG 기기에서는 사실 블루투스로 하나, USB-C로 하나, 그렇게 큰 차이가 <웃음> 없을 수도 있습니다. LG 디바이스 자체가 네. 훌륭해서. 근데 만약에 디바이스의 DAC가 조금 떨어진다. 라고 하면, USB-C 타입으로 연결했을 때, 좀 많은 이득을 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모멘텀 라인업이 항상 가지고 있는 지금 제나이저의 기존 라인업이랑 좀 다른, 그러니까 저음이 좀 많다던가, 음. 그 다음에, 저는 하이 쪽도 살짝 부스트된 느낌이 네. 있어요. 하쉬하거나, 네. 이렇게 쏘는 하이들은 아니고, 네, 그런 하이는 음. 아니죠. 굉장히 듣기 좋은, 대음이 네. 좀 많이 풍부한, 되게 예쁜 음, 음, 음, 음, 고음들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제나이저의 지금 모멘텀 라인업들을 좀 좋아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음, 음, 음, 음. 약간 예쁜 고음들과, 그 다음 저음들도 약 간 너무 타이트하지 않은 음, 음, 음, 저는 오히려 되게 솔리드한 저음들을 음, 음, 그렇게,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아, 네, 이렇게 좀 퍽퍽한 저음들을 음, 좀 좋아하는 음, 편인데 음, 음, 너무 막 풀려서 음, 음. 너무 이렇게 부한 저음이 아닌 네. 되게 좀 적당한 그런 펀치감을 네. 가지고 있는 저음인 것 같아서 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는 하 해요. 저음이 많아서 좀 부담스럽다. 솔루션이 있죠. 아, 그렇죠. 솔루션이 있죠. 기가, 기가 막힌 솔루션이 막... 죠 바로 이겁니다. <웃음> 솔루션! 네, 바로 이 EQ 라이저입니다. EQ가 진짜 스무스하게 먹어요. 네. 되게 고급지게. 이 EQ가 어떤 면에서 보면 기능적으로는 되게 떨어지는 EQ라고 볼수 있어요. 조작할 수 있는 노브가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뭐 저음을 더 올리고 고음을 음...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원노브, 음... 원노브 EQ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되게 괜찮지 않나요? 아,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웃음> 뭐 이렇게 스무스해? EQ를 만진다는 게 V로 만든다거나 막 이거 완전 올린다거나 네. 하면은 이상해지거든요 소리가. 네, 네, 네. 근데 이거는 원노브라 같이 밸런스 맞춰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음. 하니까 너무 스무스한 거예요. 원래 그랬던 것처럼. 어, 어, 어. 이 모멘텀 시리즈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EQ라고 생각해요. 저번에 왜안가르었죠 저번에 몰랐어요. <웃음> <웃음> 저번에 <웃음> 이어폰 닉네임 때까지는 EQ가 그렇게 괜찮아. 아니 모르겠어요. 이어폰도 된다면서요 이거. 놀랐다니까요. 이큐가 아, 예. 뭐 그냥 이큐겠고 그때는 해보지도 않아가지고 음,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는 엔지니어들이라서 사실 이큐라이저에 대해서는 음. 수십가지 이큐라이저들을 항상 매일같이 만지고 살고 있거든요 이큐라이저들만의 음, 네. 그 특성이라던가 뭐 축값 이런거에 좀 민감한 편인데 와이 이큐는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음악을 들을 때 이큐 같은거 안 만지거든요 아 그렇죠 그냥 평탄하게 플랫하게 예. 보통 이런 디바이스에 있는 이큐들이 좋질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넣으면 아 아파요 소리가 아, 진짜 물입니다모멘텀이 점이 많다 아, 그래서 음. EQ에서 저음을 살짝 내려서 들으면 원래 저음이 없는 애처럼 아, 네, 네. 어, 진짜 모르겠다. 그래요. 뭐 하이쪽을 살짝 부스트한다고 하면 음, 음. 진짜 되게 자연스럽게 하이쪽이 네. 살짝 부스트돼 있어요. 살짝 기분 좋게 모멘텀에 음. 원래 가지고 있는 색깔을 전혀 해치지 않아요. 아, 그 신기하더라고요. 야이 EQ 진짜 잘 음. 만든다. 진짜 아까 웃겼던 거는 네. 우리가 들어보면서 형 EQ 한번 조절해 보세요라고 딱 줬는데 제가 원래 맞췄던 EQ랑 똑같은 형들었 <웃음> <웃음> 다 점이 너무 많았던 거야 <웃음> 뭐 엔지니어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이 모멘텀과 HD600 그 다음에 ARH1 이세 가지 헤드폰을 같이 좀 비교를 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모멘텀 같은 경우는 스마트 디바이스랑 연결할 때는 USB-C로 연결을 해서 들어봤고요 헤드폰 앰프로 테스트할 때는 라인아웃으로 연결을 따로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스마트 기기에서 들었을 때이셋 중에 가장 좋은 기기 저는 모멘텀이었어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이 스마트기기에서 들었을 때는 HD600이나 ARH1보다 모멘텀이 훨씬 더 괜찮은 느낌이었어요 HD600이라다가 ARH1은 헤드폰 앰프로 좀 구동력을 갖췄을 때 그때 좀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고 스마트 디바이스 정도에서는 지금 모멘텀이 확실히 어 정말 괜찮았어요 네. 누가 들어도 딱 이렇게 티가 날 정도로 네, 누가 들어도 ]까?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차이를 네. 느낄 정도로 예, 맞습니다. 모멘텀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네. 사실 h d 6이나 ARH1 같은 경우는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그냥 꽂았을 때 볼륨 자체도 되게 약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모멘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볼륨감을 네. 확보하면서도 신나게 음악을 좀 즐길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사운드 퀄리티가 되게 나왔습니다 헤드폰 앰프에다가 연결했을 때는 모멘텀이 제일 별로였어요 <웃음> 미안한데? 미안한데. 앰프랑 연결하니까 네. 그때부터 출력을 못 이기고 네, 네, 찌그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 모멘텀 라인업 자체가 확실한 타겟층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 음. 것 같아요 음. 스마트 디바이스 기기를 사용할 때 블루투스 뭐 USB-C 타입, 네. 그 다음에 라인아웃으로 네. 언제든 연결해서 들을 수있대그 네. 다음에 사용자 편의성도 굉장히 좋고 네. 그렇게 아예 딱 타겟을 맞춰서 나온 것 같고요 사실 뭐 그냥 음악을 즐기시는 분들 그냥 일반 컬슈머 분들에 한해서는 블루투스 연결했을 때그 밸런스나 튜닝을 네.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어요 네. 그쵸 저희들이 맨날 밸런스 얘기하고 뭐 얘기하지만 네. 사실 음악 들을 때 재미는 네. 저음 좀 나와주고 타이좀 많으면 더 재밌거든요 모멘텀 듣다가 바로 HD600 아 너무 심심해 <웃음> 진짜 심심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웃음> 네. 근데 또 반대로 다 아, HD100으로 작업하다가 갑자기 모멘텀딱 들으면 엉엉 음. 너무 느끼해 그렇죠. 네, 원래 소리가 아닌 것 같은 <웃음> 이런 느낌이 받아요. 어쨌든 음악을 이렇게 컨슈머 입장에서 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좀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제나이저에서 나온 가격의 압박을 생각하면 어, 조금 비싼가 할 수도 있기는 한데 또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보아 하니 음. 그렇게 뭐 비싼 가격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능들이 네네. 되게 많잖아요. 노이즈 캔슬레이션도 있고. 네네. 뭐, 블루투스, 내 네, 뭐, 네. 뭐, 이것저것.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그쵸? 집에서 확실히 뭐, DH나 뭐, 헤드폰 앰플을 별도로 이제 구비하고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모멘텀이 별로입니다. 다른 뭐, 기능이 좀 빠지더라도 확실히 그런 구동력을 받아줄 수 있는 음. 유닛을 가진 음. 헤드폰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그런 것들 없다. 음. 그냥 간편하게 나는 음악을 듣고 뭐, 들고 다니면서. 네, 데일리로 그냥. 데일리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모멘텀이 음. 좀 괜찮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김현승 감독님 모시고 모멘텀 3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진지하게 하, 보셨죠? 아, 진지하게도 할수 있다고요? 우리 아, 리뷰 오늘 성실하게 한것같은 그런 응. 기분이 은요 <웃음> <웃음> 오늘은 좀 촬영 내내 조책감이좀 덜한 기분입니다. <웃음> 자, 저희는 이제 다음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기였습니다. 김현승이었습니다.